안녕하세요, 크리스탈입니다. 뭔가 오랜만에 티핑 리뷰를 해보는 것 같은데 오늘의 리뷰는 이맥 스트로크 림이에요 그리고 스트로크 림의뉴 버전인 맥 스트로크 톤업 쿠션 컴팩트도 같이 리뷰를 할 거예요. 특히 이게 지금 진짜 제가 기대 중이거든요. 톤업 쿠션은 제가 그래도 요즘에 조금 관심이 생기거든요. 좋은 제품을 많이 못 봐서 이건 조금 기대 중입니다. 그리고 스트로크림은 피치라이트, 레드라이트, 실버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랑 핑크라이트 전 색상을 리뷰를 할 거예요. 근데 어, 스트로크림이랑 좀 달라서 아무래도 이 핑크라이트는 기존의 스트로크림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매년 겨울마다 필수템인 이 스트로크림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그리고 이세 가지의 차이점도 같이 한번 볼게요. 그리고 제가 리뷰를 하면서 이쪽 부분에 신라면세점 인터넷 회원가랑 어 원래 정가랑 얼마나 할인율이 되는지 얼마나 싸게 살수 있는지 보면서 가격도 같이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생얼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네 가지 쿠션 중에 피치라이트 컬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형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은근히 되게 묽은 재질이고 로션? 에멀전 같은 딱 그런 제형이라서 촉촉하게 되게 잘 발려요. 피부 베이스 화장할 때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잘 유지시켜줄 것 같아요. 보이시나요? 약간 피치광? 이런 되게 은은한 피치색 광이 보이시나요? 일반 하이라이터랑도 다르고 그 음, 오일 발랐을 때그 광이랑도 다르죠. 이제 한번 얼굴에 발라볼게요. 이렇게 광대 쪽에 빛이 많이 보이는 광대 쪽에만 이렇게 바르고 콧대도 바르고 눈썹 뼈도 에 발라야 돼요 이거 눈썹 뼈도 중요하죠 전체적으로 다발라면 되는데 되게 촉촉해 보이는 그런 광이 올라와요 발랐을 때 촉촉해지는 그 촉감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파운데이션을 깔면 되게 잘 먹을 것 같은 느낌 겨울철에는 발라주면 진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어두울수록 광이 더 피치광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도 엄청 피치광 이런 게 아니라 어나 여기에 피치광이 약간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은 자세히 보면 은 그렇게 보이는 정도? 이렇게 어둡게 해볼게요 한번 어둡게 해서 보면 은 광이 은은하게 보인답니다 이제 발랐던 걸 지우고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레드라이트 볼게요. 너무 아파 보여서 입술에 뭐좀 발라야겠어요. 레드라이트도 한번 손에다가 먼저 해서 보여드릴게요. 제가 레드라이트는 원래 먼저 좀 발라봤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엄청 레드스럽지 않았어요. 아까처럼 제가 말했다시피 피치광, 은은하게 피치광이 도는 것처럼 레드도 약간... 별 다를 게 없긴 했었어요 약간의 붉은빛이 돌긴 하지만 그렇게 피치라이트랑 많은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얼굴에도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아까보다는 레드빛이 돌긴 해요 약간 좀더 이거보다 웜했으면 지금 그냥 조금 더 붉어진 느낌? 저는 붉은색을 좀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좀더 마음에 들거든요?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어요 역시나 광은 예쁘죠? 저는 그 물광 화장할 때 오일 섞어서 하잖아요 그 느낌보다 이렇게 지금 이 광이 딱 적당하고 색깔이 조금 있다 보니까 혈색도 좀 도는 느낌이라서 훨씬 이게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촉촉한 물광 화장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추천해요 이런 느낌 다음엔 실버광 저는 이것도 되게 기대했었거든요. 제일 깔끔하고 뭔가 쿨한 느낌이 날것 같은 아까 거를 발라봤을 때 전혀 사이버틱한 느낌이 날것 같지는 않아요. 오히려 좀더 깔끔하고 예쁜 느낌이 날것 같아요. 이런 느낌이 있고요. 오, 확실히 아까 거보다 더 번쩍번쩍하긴 하네요. 이것도 완전히 다 펴발라주면 은더 깔끔하죠 느낌이. 이것도 얼굴에 발라보고 사고 싶었던 것들 이런 거한 가지 색만 사면 아쉽잖아요. 아까도 다 느낌이 살짝씩 다른데 이럴 때 여행 가기 전에 면세 찬스를 사서 딱 신라 면세점에서 여러 개씩 구매하는 거죠. 얘도 금방 쓰잖아요. 겨울철에 피부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는 필스템이에요필스템 아까 것들에 비해서 약간 톤업이 된 느낌이에요. 이 실버 광이 하, 약간 하얗게 광이 나다 보니까 뭔가 피부빛이 좀더 환해진 느낌? 여기가 한 거고 여기가 안한 부분이거든요. 확실히 차이 나죠? 이렇게 깨끗한 광이 납니다. 저는 그래서 솔직히 딱세개까지 사용해봤을 때이 실버 색이 진짜 제일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나중에 촉촉한 촉촉이 화장할 때 이거 한번 쓰려고요. 예쁘죠? 자 마지막으로 제일 기대가 됐었던 이 스트롭 투너 쿠션 컴팩트 그리고 원래 이 스트롭 크림 자체가 핑크 라이트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. 그래서 이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아마 컴팩트로 만든 것 같아요. 왜냐면 은이 컴팩트 제형은 핑크 밖에 없었어요. 핑크 라이트 밖에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열면 은 이렇게 퍼프가 들어있어요 칸막이를 제거하면 은 짜잔 약간 핑크빛이 도는 게 들어있죠 뭔가 색깔이 있는 게 아까 스트로크림들이랑은 약간 다른 느낌? 톤업 기능이 있다 보니까 좀더 베이스같이 연하게 색깔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벌써 쿠션에서도 광이 보이죠? 핑크와 이거 이제 발라볼게요. 이제 이걸 사용해서 메이크업 완성을 해볼게요. 그래서 아까는 한쪽만 보여드렸으면 은이제 양쪽 다 해서 파운데이션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메이크업을 완성해볼 거예요. 벌써부터 이렇게 톤업 되는 거 보시죠? 기본 스트로크림이랑은 발리는 게 완전 다르네요. 확실히 톤업이 되긴 하네요. 괜히 톤업 크림이 아니었어. 이제 생얼 메이크업 같은 거할때 남자친구가 집 앞에서 부를 때 이거 하나 딱 하고 가는 거죠. 아니면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들 화장할 때 이런 거는 딱 지우면 은 파운데이션처럼 비비처럼 색깔이 안 묻어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걸로 딱 발라주고 화장... 화장 안 발랐어요 하고 이렇게 하는거죠 피부 원래 밝은 척 보이시죠? 통합된거 보이시죠 지금? 딱 여기랑 차이나고 목이랑도 차이나는거 목도 발라줘야돼요 그래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광도 차르르 있는거? 꿀피부같은 느낌 쌩얼화장에 정말 강추해요 지금 딱 여기 반만 발랐는데 보이시나요? 반대쪽도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가끔가다 신라면세점에서 핫세일하고 타임세일이라든지 그런 게할 때가 있더라고요. 또 그럴 때잘 봐가지고 구매하시면 진짜 더 싸게 사줄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만약에 이거 뭐 사고 싶으면은 그럴 때 한번 잘 봐가지고 부모님들이나 친구들 여행할 때한 번씩 부탁하는 거죠. 이 퍼프도 되게 부들부들하고 너무 좋아요. 저 지금 이 약간의 톤 정리도 조금 되면서 톤업이 확, 확실하게 됐어요. 딱 제가 좋아하는 피부톤. <웃음> 완전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, 어때요? 떤어 저는 이거 다 쓰면 은또살것 같아요. 제가 여기 트러블이 나서 그렇지 만약에 트러블이 지금 없는 피부였다면 은 진짜 그냥 원래 그냥 생얼인데 되게 피부 밝은 밝은 그런 건강한 빛이 나는 피부 있잖아요. 건강한 광이 도는 피부. 딱그 느낌이에요. 여러분 로션 발르고딱 청초하게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최고예요, 최고. 이번에 맥스트로 크림 전 색상과 핑크 라이트는 톤업 쿠션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저는 스트로 크림 중에는 이 실버라이트가 진짜로 마음에 들었고요. 물광 화장이나 이런 그냥... 촉촉한 화장, 광내는 진짜 살결이 광이 나는 피부결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이걸 진짜 사용할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물광화장 잘안 하거든요. 근데 이런 느낌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실버라이트 정말 좋았고요. 그리고 이맥 토너 크림, 토너 쿠션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. 적당하게 톤업이 되면서 피부 표현도 정말 예쁘게 물광이 도는 듯한 피부를 표현하면서 딱그 수분크림 발랐을 때의 그 느낌과 색깔도 딱 혈색이 약간 도는? 제가 기존에 발랐던 톤업크림 색상하고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. 뭔가 탁한 느낌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거는 그 느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이것도 진짜 진짜 추천드려요. 실라멘 세점에서 이거는 장바구니에 꼭 넣어야 돼요. 맞죠? 그럼 이번 티핀 영상도 마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